저는 지금 필리핀 세부에 와 있습니다. 퀸스 아일랜드라는 골프 앤 리조트에요. 1 8홀 골프장이고요. 음, 여기는 되게 자유롭게 라운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골프장이에요. 흔히 1 키드는 기본이고 1인 플레이도 가능하고 뭐 나인을 치고 밥 먹고 또 조금 있다 또 나인을 치고 또 나인을 추가해도 되고 3 6홀을 쳐도 되고 54호를 쳐도 되고 체력만 된다면 그런 골프장이고요.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뭐 조금 계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풀로 돌아가는 그런 골프장이라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골프장입니다. 그리고 리조트 내에 놀거리도 되게 많아서 어 되게 그런 휴양지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골프장인데요. 여기는 어떤지 제가 한번 미리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보이시나요? 이렇게 포프장이에요 너무 좋죠? 어떠세요? 오시고 싶으시죠? 여기는 파 4홀이에요. 그리고 어, 블루는 307, 아, 387야드, 그리고 화이트는 345, 그리고 레이디는 287야드예요. 굉장히 넓죠? 블루는 393야드, 그리고 화이트는 356야드, 레이디는 300야드예요. 어... 여기가 좀 전체적으로 짧은데 여성분들은 조금 짧아요.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산입니다. 잔디가 좀제 느낌상 되게 억세요 동남아 잔디들이 좀 억세인 것 같습니다. 페어웨이는 상당히 넓어서 남성분들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린은 좀 어, 그린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경사도 좀 있고 그리고 그린이 잘안걸러요 그래서 풀이 좀 길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버팅하실 때좀 공이 좀 톡톡 좀 튀는 느낌? 좀안걸립니다 그래서 라이더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벙커 있잖아요 벙커도 돌인 줄? <웃음> 그렇지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실게요 자 3번 홀은 파스리 3번 홀은 파스리 블루 뒤에는 207야드 그리고 화이트 169야드 그리고 레이는 123야드입니다 자 파스리네요 여기는 파스리가 좀 대체적으로 다 길어 제가 버디 두번 잡았던데요 첫날, 둘째 날다 버디 잡았던 홀입니다 어, 공략을 살짝 벙커 어, 앞에 보이시는 벙커 살짝 우측으로 어, 좀 보내시면 좀 아슬아슬하게 벙커 방향으로 바로 좀 보셔도 거리가 좀 나시는 분들은 바로 보시면 아주 적당한 거리에 어프로치 거리가 남아서 잘 붙이시면 버디를 아주 쉽게 잡으실 수 있는 그런 홀이에요 거리는 블루는 377 그리고 화이트는 320 그리고 레이디는 250입니다 거리가 짧아서 거리를좀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허리예요 짧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, 저도 여자기 때문에 버디 찬스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스코어가 좀잘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음,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라운딩을 하다 보니까 볼 자체를 연습할 기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되게 싸니까 캐디피도 2달러 밖에 안해요 그래서 굉장히 싸죠 그래서 2달러면 뭐 환율로 따지면 한 2,600원 정도인가요 2,600원 그 정도니까 굉장히 싸고 18월 도는 동안 이불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싼 편이고 이렇게 패키지로 오시게 되면 3일 골프치는 뭐그 카트랑 그 골프장 이용료 그리고 마사지 뭐 여기 숙박 다 포함을 해서 되게 비용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좀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골프장은 사실 어, 연습 진짜 많이 할수 있어 이거 첫 번째로 되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음, 제 눈에 보인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단점이라면 또 단점이고 그럴 수 있는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벙커가 조금 딱딱했어요. 너무 딱딱해서 거의 돌 수준? <웃음> 약간 그게 좀 아쉬웠고. 두 번째는, 어, 그린이 풀이 좀 길어서 이렇게 라이가 살짝 너무 통통통통 튀어서 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동남아 장디여서 그런지 뭔가 페어웨이도 되게 억세고 엣지도 역결이면은 진짜 되게 엣지가잘안 나가더라고요. 채 자체가 잘나가지 않더라고요. 되게 긴 러프처럼 그런 느낌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근데 오히려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하고 귀국을 할때 보니까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어요 <목소리>